I still remember the place 위치가 있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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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나 못 들어가면 안돼하지만외 왜를 조나 목적어가도 많이 되고 그냥 문장을 이렇게 문장을 하는데 바꿔할게 알지? r e m e m b e 또 다시 위치와 w h e r 이제 바로 히 보는 모습, first, found, found. Okay. 여기까지가 있는데요. Okay. 음, 이제 이보다이 위치 w 강제다가 플레이트 넘기. 네, 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확인할 건데 뭔? 주어 있어요. 네. 그리고 파츠도 빠졌는데 공사가 있는데 그러게목가 빠졌네요. 아. 그맞목 하나 빠져면러면은그러면 관계 배면하겠네요. 아, 두개되면 아. 아. 아닌가요? 그럴까요? 제가 네. 뭐가 제일 중요하죠? 1, 2번 중에서 해석? 네, 이 제일 중요해요. 1번이나 아, 2번이 아, 맞아서 스번이 되는 거는 맞잖아요. 이렇게 okay. 18번 그처음으로 발견했던 이 음. 플레이스를 읽아주면그장이 음. 빨리 들어, 네네 빨리, 되니까이3번은그해서 예, 3번까지 확인을 해야지 네. 위치라고 이제 약간 다분히 봤거아요이 아까는 이제 해석이 가능한 경우였지만 이번에는 해석이 네. 안 되는 경우도 이제 찾아볼 건데요. 똑같이 마지막 네. member of the place, 같이 which, where 있고요. We first. Mm. 네. 어? 회사 해볼게요. 미치 네. 왜요? 또플레이스 1번 확인됐죠? 어, 그 다음에 네. 이제 미치어 우리가 만났던 장소가 아니라 우리는 장소로 만나는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거요 사람을 만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플레이스가 그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